i u Warning 빨리빨빠빨빠빨빠 빨리빨리 <economies> <before multi> 아, 아야. 아아 아, 아. 아. 아. 아. 아. 아파. 아파요. 아, 이게 매운 게 아니라 아파요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그렇게 한 빨리. 여기서, 여기서. 야 이거 마, 냄새 맡으면 덜 해. 냄새 맡으면, 냄새 맡으면 덜 해.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. 같은데 엄마야. 아버지. 아버지. 왜? 3분 아.. 아.. 15초 남았어 아.. 음. 1초 남았어 어 w a s 에, o 개 Pak! Eh, tiga deh. Ini nempel. dua t i m p e l dua. Eh, t t k a y a k a a l tuh d p r e s l o g i n ini, kayak in. <목연> so perut sampai di buah perut sampai di atas lutut tuh kayak mati rasa. Loh. o oh, k masih ada kok. Lutut mati rasa sampai betis u mati rasa, guys. Ya. k s u s a h k a rak u u t lu. g u m r i n d i n g ya. Oke, guys, j r a h i n n g e r 누구? 누구? 누구? 누구? 와.. 와..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? 나한테만 안 가는 것 같은데? 와.. Thank y o 예요 5분 지나니까 매운맛이 사라져요 시작 누를거야 5분 잡아줘 자 준비 아나 지금 자, 얘들아, 하 얘들아 잡아주 오케이 아니 진짜 포기할게요 하하아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에이... 하...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나 돼, 나 돼, 나 아, 아, 나, 아, 아, 아, 아, 먹고 싶은데 <웃음> 목이로. 아아 아, 여기가 먹고 또아나 이거 아 이거 이거 제가 참는 거 보고 싶으시겠지만 못 참겠어요. <웃음> 괜찮냐?